접었다가 이제 견갑을 최대한 옆으로 뺀다 생각하고 오케이 거기서 이 느낌에서 어. 외이죠. 아, 오케이. 그러면 등이 훨씬 더 넓어 보이죠. 강민입니다. 아, 이번 연도에 열린 나바 무려 5연패. 참고로 이 새끼는 롤 5연패 중입니다. 나바의 아이돌. 야, <웃음> 연패 가면 갈수록 이 힘들잖아. 아. 근데 진짜 대가 같은 1등 하는 거야. 형님, 딱저 나오기 전에. 어, 그거 알아야 돼. 있어. 내가 <웃음> 알겠 <웃음> 진짜 열심히 응원거든요 여러분들. 김강대김광 <웃음> 야! 제일 먼저, 김강대 소리 질렀어요. 어, 진짜 소리 많이 질렀다니까. 이제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네. 일단은 그러면 그날은 성혜병이랑 가야 되니까. 아, 또, 이거 또, 또! 등, 나는 등을 좀 배우고 싶어, 너한테. 너 이번에 등보원 많이 했더라고.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하거든 제가 좋지 않아서. 대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 지금 현상태로는 잘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입체감만 좀 키우면. 아, 좋지. 네. 이등 운동을 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플다운 어. 하시나요? 하이로우, 하이로, 시티로우, 하이로, 바벨로우, 바벨로, 바벨로. 뭐, 뭐 펜들레일로우나 어. 이 반경을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아플다운. 오케이. 어, 제가 봤을 때 사이드 쪽이 더 좋으시니까 보통 어, 사이드 쪽이 안 좋으면 말아서 하거나. 손님은 오히려 플랫해서 세우면서 네. 팔이 어, 골반 옆으로 온다고 생각하시고, 골반을 빼서 스트레치 시켜주고, 팔을 많이 올리실 필요 없어요. 네. 딱그 대형근보다 살짝 위로. 네. 거기서 가면서 만난다고 생각하고, 네. 고개 만든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하나, 바로. 음. 둘, 여기서 경갑 모아보세요. 뭐 오케이. 그 상태에서 내려볼게요. 네, 이 손만 내려오 네. 그러면, 어, 어. 어. 버깁니다. 다섯 개할게서 하나. 자, 둘. 바로 여기서, 바로 여기서. 아유. 많이 벌리지 마시고, 셋. 우와, 이거 죽인다, 이거. 자, 시작, 넷. 으아. 아, 이제 여국이 아니구나. 아, 오케이. 들지 마시고 가슴을 어, 오히려 말아주세요. 아 네, 복근이 힘든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내셔야 돼요. 음, 끝까지? 오케이. 후, 오케이. 정면 보시기, 정면. 이쪽으로. 힘 주고. 그대로. 아, 그렇죠쭉 버텼다가 다시. 후. 세 개만. 하나. 아... 다시. 둘. 아... 자, 정면 보시고. 자, 홀드. <웃음> 홀드. 내가 감 잡기 어렵다, 이거는. 이 어려워요? 어, 이거 어려워. 어, 몸이 보시면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앞쪽으로 말려있잖아요 어. 말려 어. 형님이 시합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전면에 조금 더 데미지가 많이 가게끔 어. 하고 안 하고 쳐야 되겠군요 이걸? 그렇죠? 안 풀다운은 저 위까지 올릴 수가 없으니까 와, 그러네 네. 그 대회장 보시면 이렇게 넓은 애들이 있고 어. 몸이 좋은데 좁은 애들이 있잖아요 어. 저희는 넓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치, 넓어 보여야 네. <웃음> 네. 음. <일단> 넷 <웃음> 다섯. 아! 자, 라스 한 개만, 아! 한 개만, 아! 한 개만. 다운보이다 아! 오케이 됐습니다. 아! 어! 어. 그냥 시티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야. 네. 레디. 한쪽 손한 손씩 한면해보한쪽씩 어. 땡겼을 때 이렇게 직각이 되면 되게 좋고 어. 형님처럼 다 쓰면 광범위 빠져버려요. 아, 그 정도만 젖혀서 이쪽 잡으실게요. 그대로 갖고 오면서 넣는다. 어. 오! 자, 피고, 로테이션까지. 오케이. 오, 좋다. 자, 이 상태에서 팔만 피고, 어그 다음에 광배 따라갈게. 요 아, 이렇게. 네. 음. 자, 세 개만 더. 하나. 음. 자, 둘. 안개 음. 더. 오케이. 아, 마지막에 음. 어, 신전대는 무관에서 너무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 네. 아, 네. 아, 허리 덮여줄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 요가 최대한 붙여. 내전시킨 다음에. 심장까지 쭉붙여봐이 제가 딱 제가 끊어드릴게요 음! 허리 피시고 가슴 드실게요 체스고 빠지고 다시 대장 아. 붙여서 팔꿈치가 척추 쪽으로 오케이 아. 야, 너는 맞다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너는 세트랑 랩스를 어떻게 가져가냐? 보통 이제 잘 되면 3세트만 하고요 3세트? 네. 아니, 이렇게 개수는 전좀 많이 하는 거예요 보통 20개 정도 할수 있는 거부터 12개 아. 그 살짝 그 되게 혈류가 모여서 진할 것 같은 느낌이 올것 네, 같아. 네. 그래서 기구들이 보통 보시면 다 부드러운 기구들이. 아, 맞아. 아 그러네. 생각했는데 다 부드럽네. 자, 이때도 들면서 할게. 그쪽 팔만 갔겠다, 마 오케이. 오, 좋습니다. 오. 어. 다리가 잘 열자세개만 해볼까? 100개 더? 아. 2, 3, 2, 개 더? 자 홀드 오케이 아, 와 너무 배고프다 <웃음> 나지1첫첫1 첫, 첫, 5 0 0 먹고 있어 1 5 0 0개수는 계시면 1 5 0 0백미0 0개1 5 0 g 몇번 드세요 이렇게? 다0개 1500개? 1500개? 1 5 0 0 백미가 난 제일 맛있던데 먹어 고구마? 저도 백미 먹긴 음, 하는데 네. 지그시 갖고 오시오 지그시 넷, 석, 제 덮어주시고 가슴 쪽만 떨어뜨려 주세요. 골반 딱 들어가시고 둘 이쪽만 그렇죠나이개 모은다 음. 셋넷다 주고 오케이 다 줬다가 여섯 일곱. 여덟 땅 봤다가 들 때만 살짝 고개 정면 보어게 오케이 다 된다 둘두 개만 더넷 이거 굉장히 구하기 힘든 처음 해봤어 어, 뭐. 이게 미국 건데 범세다아시죠아알지나 범세드. 범세드 팬이 됐어 음. 범세드가 너무 이, 이 회사 걸 많이 써아 진짜? 네. 이거 하면 범세될수 있는 거야? 저게 <웃음> 마 스테드로 여섯 일곱 도망가지 않고, 살짝 패드 밀고. 음. 자, 세 개만 넣으시겠죠 하나, 후, 다운. 그냥 어깨 넓이보다 15도 각도만 더 넓게 어. 한번 잡아보시고 형님, 광배 라인으로, 이 라인으로. 거기서 젖혀서, 견갑만 모아볼게요. 오케이. <웃음> 이 정도에서 견갑만 모아보자 오케이. 어. 자, 그 상태에서 아래로. 너무 과신전하지 마시고. 어. 둘, 팔꿈치 지면 보기. 그렇지. 그렇지. 아, 물어줄게, 꽉. 자, 세 개만. 하나, 둘. 나 둘. 아 접었다가, 이제 경갑을 최대한 옆으로 뺀다 생각하고, 오케이, 거기서 누가, 어, 음. 형이 팔꿈치, 형이 누른다 생각해 제손 제 눌러보세요. 제손이 손바 눌러보세요. 오케이 <웃음> 이 느낌에서 왜이전아 어. 오케이. 그러면 등이 훨씬 더 넓어 보이죠. 네. 아. 그러니까 전면 어깨가 뒷 사람한테 보인다는 생각을 하시면. 아 이렇게 이거 뒤로. 네 이거 왜이죠? 아 포즈 배우는데 재밌어. 힘을 많이 줘가지고 근육 강도하면 쪼그라들어서 심사 볼 때도 안 보게 돼. 막 이러면 여유로운 사람을 보게 돼. 좀 마시고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올라가면서 경추만 아, 들었어서 경추, 경추 목마 하나, 둘 라스트 아! 한개 하나, 둘 오케이 아! 오케이 하나, 둘, 둘, 내릴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넷, 하나, 둘, 넷 하나, 둘, 아. 둘, 다섯, 일곱 자, 안 말리게, 등안 말리게 여 다시 고맙다. 오늘도 강민이가. 아니, 너무 고맙고, 다시 한번 오연필 너무 축하하고, 강민이의 이 무대 보완 이 직진 계속해서 됩니다. 매년마다 이게 발전하는 모습 한번 지켜주시고, 저도 오늘 병원 구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결과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응.